<웃음> 5년이란 시간 그 체험을 묵하게 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장 성광수입니다. 여기가 인천의 서구 청라 국제 신도시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치킨집을 여기서 시작한 지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경쟁 상대가 많이 없어서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하시네요 근데 지금 요 지역 조그만 블록, 블록 안에서만 벌써 치킨집이 10개가 생기고 장사가 경쟁이 붙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장님이 장사 잘 되다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지금 와봤습니다 근데 지역 자체가 딱 주거 상권입니다 상권 산권 자체가 딱 주거 상권이고 여기 일부러 들어와서 먹는 상권은 아니에요 옆으로 다 이제 아파트 단지이고 아파트 단지 중간에 이제 빌라촌들이 형성돼서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골 장사 할 수밖에 없는 곳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더 둘러보면서 제가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막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예,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데도 대왕통닭이라고 굉장히 싸게 치는 것 같아요 한 마리에 8,500원 두 마리에 16,000원 어, 굉장히 옛날 통닭이네 여기도 지금 저희 구독자분도 옛날 통닭인데 잘 된다고 얘기 소문이 나니까 여기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응. 얼마나? 어 2014년 5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음. 당만 받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메뉴 구성이라든가 뭐 그런 분야는 제약이 없어요. 뭐다 가격도 최소한의 저렴하게 공급해 줄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음. 어떤 프랜차이즈가 각 가격을 이시이 음. 이 지역에 맞게끔 음. 8,900원을 받던 음. 8,000원을 받던 더 편하신 대로. 주변 상황에 맞춰서 하세요. 음. 그리고 당만 음. 공급받고 기본적인 음. 당만 공급받으시면 음. 저희는 뭐 하시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우선 음. 지금 그러면서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트렌드에 밀린다 그래야 될까요? 음. 어떻게 보면 옛날 통닭이라는게 음. 유행 식품인데 음. 그걸 제가 어느 선에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음. 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안주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무난하게 잘 되고 있었었고 음. 장사,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 음. 장사도 잘 되고,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고. 음. 음. 그러다 보니, 또, 주변 상가에서 음. 업종 병원 하시고, 음. 나가면 또 다시 상당을 경한 그런 주류 음. 쪽으로 바빠 하다 보니까, 음. 이쪽은 딱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음. 커피집만 요, 요기 4단지 상가라 그러는데, 음. 커피집만 1 4개예요 음. 그리고 잘 된다 그러면 다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고깃집이 한 10개, 15개 음. 되고, 횟집이 음. 3개 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된다 싶으면 아 나도 음. 한번 한자리 끼고 음. 들어가자 그러면 음. 저도 솔직히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음. 나도 여기 가서 매출 증대를 밀려지고 음.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이 버시는 돈을 음. 내가 음. 뺏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최소한 홍보 같은 거도 절제하고 음. 저희는 배달도 안 하는 집이거든 음. 단가가 안맞아서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뭔가를 새롭게 변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이 옛날 통닭에는 통닭으로 음. 변신할 수 있는 게 그닥 그렇게 크게 음. 길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가 얘기해서 음. 어떠어떠한 소스를 좀 만들어 달라. 음. 그래서 지금 뭐 간장맛도 있고 음. 뭐 불맛도 있고 해서 음. 만들긴 했는데 음. 그래도 아직 트렌디에못 따라가고 있고.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 쪽 가게가 흰발이 떨어진 것 같다. 음. 여기가 이제 떠나서 다른 자리를 음. 한번 더 차,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음. 음. 음. 5년이라는 시간 그프레를 구하게 더. 다 그렇죠. 운영 음. 음. 업종을 바꾸기는 음. 힘들고. 음. 여기가 월세가 얼마죠? 아. 어, 고진동 상촌에 음. 월세가 200이요. 월세도 똑같아 별도, 예. 별도? 예. 그렇게 뭐 관리비는 관리비는 이제 별도로 이제 상가 주택이다 보니까 음. 특별게 없고 이제 공용 전기로 해서 음. 5만 원씩 그렇게 지출하고 음. 있고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음. 9평짜리 가게에서도 음. 알바를 항상 두 명씩 고용을 했었는데 뭐 요즘 다들 그러시겠지만 여기 와서 요 최근에 성, 성 대표님 음. 그 동영상을 유, 우리 안에 접한 음. 그때부터 음. 매출 이 계속 뚝뚝뚝 음. 떨어지는데 음. 그 패턴 자체가 누구나가 얘기하는 망해가는 망, 망해가는 음. 길 음. 그런 쪽으로 딱 나오길래 아. 음. 내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아할 수 없구나 음.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도 노력, 노력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 다른 분들에 죄송하지만 음. 다른 저보다더 어려운 분이 계시지만 음. 저도 이제 음. 많이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음. 뭐라도 잡아야겠는데 음. 싶은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이제 음. <웃음> 영업 끝나고 음. 저녁때 새벽에 이제 3시에 들어가면 이제 제 힐링타임이라고 음. 강아지를 같이 살지 않으면 음. 쑥 해요 정신도 음. 한번 맑게 좀 하려고 음. 그러고서 이제 자기 전에 동영상 음. 보면서, 음. 밤에 이제, 이제, 이메일 남기고 음. 이제 부탁을 드린다고, 음. 그랬더니 집사람은, 왜 자꾸 이렇 긁어 부스름 시켜서, 음. 동네 망신 시키느냐, 음. 하지 말아라. 음. 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음. 지금 현재로서. 얘한테 음. 뭐, 극약 처방을 해서, 가게 음. 확 살리는 게 아니라, 음. 징검다리라도 놔줄 음.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 음. 말이라도 들어보자. 뭐 음.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음. 안 되고. 그얘기 듣는 니 집사람은 음. 원래 지금 출근 시간인데 음. 자기는 솔직히 음. 좀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음. 출근 시간에도 비로 밀었거든요. 네. 많이 좀 불편해하고 음. 그리고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음. 저는 조금 남의 거라도 조금 모방도 하고 음. 뭐이 따라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보고달라고 음. 그러는데 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손대지 말자. 여기서 음. 뭘 손대면 더 반가질 것 같다. 음. 지금것도 잘해왔으니 음. 뚝심있게 가자 근데 음. 그 뚝심을 부릴 때가 있고 안 부리고 그냥 음. 변화가 필요할 때가 필요한데 음. 저희는 좀 늦었지만 좀 그걸 좀 음.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뭔가를 음. 그성 대표님한테 한번 얘기라도 한번 들으면 음. 아니 성 대표님이 그냥 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 음. 말이라 듣고 싶어가지고 음. 한번 제가 이메인 한번 남겼었죠 음. 그렇다고 아예 음. 죽어가는 가게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음.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신데 음. 그분 나름대로 힘든 것과 음. 저의 힘든 뭐 매출을 따나서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이 기회에 한번 저도 한번 변해보고 음. 저희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묶여있다 보니까 애가 방치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음. 혼자 들어가자 음. 그래서 저도 선배님께 얘기 들으면서 음. 누군가 나는 가게를 보듬어줄 사람이 음. 필요하다. 음. 그래, 나는 그래. 이 가게 진리더라도 어차피 먹고 뭐 살려야 되니까 음. 일은 하고 이 사람은 너만큼은 딸 키우면서 음. 가게를 좀보듬어줘라 음. 그게 내딸 요즘 생각이다. 음. 그게 이제 송 대표님이 음. 그 동영상 보면서 음. 저도 느낀 거고 음. 저희도 피질 않기라는 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기도 했고 음. 어떤 그 전환점이 생기면서 음. 생각의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 조금 더, 음.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걸좀 극복할 수 없지 음.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음.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 많이 좀 고민이 되죠. 음. 제가 한 바퀴 싹 돌아 봤는데 네. 바꾸려고 하면은 항상 돈이 들긴 해요. 네, 맞아요. 에, 근데 그 돈이 안 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 네. 어, 이 동네가 지금 다 보면 정형화되어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딱 요런 정형화 돼있어요 네. 메뉴도 많지도 네. 않고 메뉴도 많지도 않고 딱 정형 서로 경쟁만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제가 왜 월세를 물어봤냐면은 하루 매출이 한 지금 은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은 한 80만원? 80만원? 80만 원? 네 거기서 절반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봐야죠 거기서 절반이 그그 그 저희가 가져가는 거. 그거는? 원가는? 어, 원가율이 한 57% 정도 나와요 57%면은 45%, 40% 다행이다. 이야.. 원가율이 57%면 가져가는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인건비 벌어가는 것만이라도 지금 다행인 거예요. 네. 원가율이 그 정도면 은 네. 정말 다행인 거예요. 원가율을 최소화를 맞춰야 되고, 아, 예. 첫 번째는 비용 안드리고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트렌드로 가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저는 벌써 봤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벌써 봤어요 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바꿔야지 사장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는 한 바퀴 돌면서 벌써 가게 들어와서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는 봤어요 네. 거기는살수 있을 테니까 다행이다네할수 있어요 돈 최대한 안들이고 그리고 맥주가 지금 저걸로 쓰고 있죠? 세밀주 생맥주가 저 일반 화이트. 하이트 하이트? 네, 맥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에딩거는 음... 이제 손실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쵸 렇손실률이 네, 많아서. 많아서 아 이거는 이벤트로 한번 해봤었는데 음... 이것도 그것도 안되더라고요 음... 에딩거가 이제... 말투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밀맥주라 네. 이 가스하고 음... 이제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 음... 산악도가 너 빨라가지고 음... 보면 거의 음... 일주일만에 그냥 다섯 점 팔고서 버려야 되고 음. 맛이 셔가지고 다섯 점 팔고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닌 것같다 음. 싶어서 진지하게 음. 접어서 에딩거에다가 이... 여기는 뭐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어떤 일이든지 사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뭐 주방이나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은 지금 지, 저 사장님 의지가 다 보여요. 지금 뒤쳐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체가 깔끔하지도 않고 다 너저분하고. 뭐 사장님 심리 상태가 가게에 다 나와 있어요. 하더라 맞아요. 예. 기본적인 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기름 틀 쳐서 매일매일 해 주고 기름 매일 갈고 우 제일 기본적인 거해 음. 주고 또 청소를 하는데 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음. 보임이어서도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제가 여기 상권을 저녁에 와서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인은 했어요. 네. 근데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의지. 내 말을 정확하게 믿고 판단할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좋은 걸 사장님한테 알려드려도 네. 사장님이 그거를 인식을 못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동영상 보면서 네. 대표님 하신 말이 좋은 얘기 1 0 0번 음, 해도 음, 본인이 음. 못 받아들여서 어쩔 수 음, 없는 거다. 음. 그거 얘기하세요. 저도 지금 누군가가 지적질을 해주고 음. 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음, 음. 누가 뭐말 그대로 뭐 채취질을 하던. 음. 아니면 뭐 어떤 지금 얘기를 해서 어떤 소스만 주거나 어떤 니가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어느 한돌 하나만 음, 놔주면 음. 한발 나아가고 음. 또 모를 때또저뭐또문이들려서또한발또 음. 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음. 또 급한 변화 또 원하지도 않고 음. 솔직히 음. 제가 그렇게 급진적인 성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제 몸에 체득을 해야 되니까 음. 그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